그치. 우리는 신경을 엄청 썼어요. 이, 대대장이 좀 그거였나? 살때 라플 어, 나, 나안 먹어. 이거, 이거, 이거 탈려, 이거 탈려. 오! 개만 자르면 돼. 음, CPR 분다? 아, 120번 아니? 아니? 1번 30에서 50 2번 7에서 50 3번 100에서 120 어, 어어 잠깐만 그걸 왜 쪄나 저거 누구누가 예뻐 사이즈 누구야 나, 나, 나, 나, 나. 시간차? 아 그냥 시작합니다 끝? 그래? 네, 얘네 아직, 오, 오, 오! 노메디, 쟤네 노메디.